이 예, 간에 좋은 밀크시스 분해 좋은 루테인 우리 아 우리 콜라겐. 우리 콜라겐 요 강원상에 되게 재밌어요 공진당하고 똑같네 진짜 그 홈쇼핑에서 맨날 봤던 게 여기에 다 있네요 정말. 예 원주에 들어왔습니다 날씨 너무 화창합니다 예 원주입니다 예 저쪽 보이는 곳이 원주시청이거든요 예 원주 무실동 불목상권인데요 예, 김상훈 소장입니다. 오늘 이곳, 아, 원주에서 찾은 신박한 아이템. 바로 이 아이템입니다. 내몸 날다인데요. 어내몸 날다. 보이시죠? 어, 야, 켈리가 아주 유리합니다. 야, 여기 보니까 홈쇼핑보다 훨씬 싼 건강식품 가게 오픈. 이렇게 돼 있네요. 야, 내 몸을 살리는 건강편이죠. 야 나와 가족건강 야 1번지 내몸 날다 와 하나도 둘도셋도 건강 건강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 너무 재밌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. 내몸 날다 야내몸 날다 가게 너무 귀한데요 어떤 가게인지 한번 우리 창업통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시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예예예 예, 예. 가족도 화목하고 행복해질 음.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야 근데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야 먼저 내몸 날다 야이 브랜드가 너무 재밌었고요 홈쇼핑 인기상품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차 경과류강원상에도 있네요 와강원상에 건강 분말제품 건강기능식품 내몸날다 추천상품 와 나와 가족건강 지키니 내몸날다 내몸관리는 내가 해야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샵 내몸날다에 오시면 우리 가족 건강지수가두배로 상승합니다 건강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진열되어 있는 상품 이몇 가지 종류 정도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? 200여 가지가 넘는 거 같아요 네. 와 요즘 상품 중에서 야 저는 아까 밖에 딱 보니까 홈쇼핑보다 저렴한 건강 편의점 이렇게 돼 있어서 네. 야 나이가 (50이) 넘어가면 <웃음> 하루에 한 주먹씩 건강식품을 늘 먹는데요 요즘 인기 있는 또 건강식품 어떤 게 제일 요즘 인기 있어요? 홍삼류하고 어. 프로바이오틱스. 예, 예. 프로바이오틱스, 하얀가루. 예, 예. 예, 예. 모유유산균, 이런 거안 팔리나요? 아, 그것도. 아, 팔리네. 그래요? 예. 샐러드나 뭐할때 하얀가루를 넣어서 먹습니다. 이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. 흑삼 종류를 해가지고. 아, 흑삼. 업그레이드 시켰어요. 아, 그렇군요. 예, 예. 어, 이거인가 보다. 예, 예. 어, 아, 바이팜 흑삼 골드. 이야, 진생 에너지. 홍삼 좋은 거야? 우리 소비자들이 다 알고 아 콜라겐 야 락토페린 와 이거 야, 락토페린 다이어트 스 오스웰리아 이거 관절이잖아요 아 이거 오메가3야 뭐 워낙 그렇구나 아모유유산분도 있네 비타민 유 단백질 진짜 그 홈쇼핑에서 맨날 봤던 게 여기에 다 있네요 전부 다어 그리고 재밌는 게 견과류가 있어요 견과류 차에 놓고 다니면서 어 제가 좋아하는 캐슈넛 캐슈넛 이런 거 얼마예요? 11,400원. 네. 오, 저렴하네. 야, 여기 봉투에 담아있는 것도 이거 되게 많네요? 야, 이거 계피 강원. <웃음> 야, 네팔에 가면, 네 사람들, 인도 사람들의 건강 비결이 맨날 이 강황이라고. 네. <웃음> 그렇구나. 그리고 맥주 혐오. 이거 탈모에 좋은 건데? 네. 돼지 감자도 이거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, 아무튼 몸에 좋은. 아, 여주. 아, 여주. 여... 사냥류 단백질. <웃음> 전부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야 벌크로 담아져 있는 것은 500g에 33,000원 이거는 예. 350g에 33,000원 포장지를 줄이면서 양을 많이 해서 아 홍국살 밥에 넣어서 주는 거 봤어요 네. 야 정말 별게 다 있네요 가장 핫하게 잘나는 예, 예. 것들인지 이거 오! 어, 약도라지, 약도라지. 요거는 33,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. 33,000원? 네, 그래. 그러면 30호네. 네, 한달 정도 드실 수 있는. 이모니 씨가 있네? 네. 응. 네 공진당처럼 네, 돼 있는 거뭐 같은데요? 네. 공진당하고 똑같네. 네, 좀. 아, 한 알에 한 15,000원. 15,000원. 열 네. 개면 15만원이네. 네. 이에 좋은 밀크시슬. 분에 좋은 루테인. 요 강원상에 되게 재밌어요. 곤드레 아, 곤드레. 예. 새로운 기계가 음. 있는데요. 아, 직속 가공 판매 허가가 나와서. 오와 있는데. 그래요? 이야 이 가게 딱 보니까 민호기 대표님의 야 완전한 놀이터인데요? 원주 무실동에 이런 가게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컨셉인데. 아, 이런 컨셉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요, 요 주변 고객들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? 아, 계속 알려가는 과정인데. 예예 예. 예, 예. 뭐 건강원인 줄 알았는데, 예, 예. 여러 가지 있다.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줄 알았는데, 예. 또 이렇게 또 다양하게 좀 갖춰져 있으니까는 음... 괜찮다.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또한번 오신 분이 예. 한번세번 번 이렇게. 아. 오신 좀... 또 누구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과류나 이런 분말류도 있어서, 예. 한번 오면 뭐라도 하나는 사갈 것 같은데요? 예, 맞습니다. 어, 그렇죠. 한 사람이 여차며 만원짜리 하나, 지금까지 보니까 객단가가 그래도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아 3, 4만원 네. 야 3, 4만원이면 야 하루에 한 100명 정도만 사간다면 아주 땡큐인데 <웃음> 네, 네, 네. 100명 정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앞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게 그렇죠 네, 직접 온라인 몰도 운영을 하시지 않으세요? 네, 일부는 올리고 있고 아 그래요? 네이버에서 내몸 날다 검색하면 네, 네. 바로 쇼핑몰로 연계가 됩니까? 네, 스마트스토어 지금... 그러면 네이버나 쿠팡 오픈스토어에도 다 이렇게 직접 네. 연동돼서 판매한 진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패션으로 운영하는 가게 네. 건강 전도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야 이런 거는 마음에 든다 아니면 이런 거는 힘들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 제가 운영하기 전에 예예 예. 한 유통경업을 한 2년 예, 예. 정도는 했어요 예예 예.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이제 어 나도 건강해지고 맞아 가족도 건강해지면서 예, 예 소비자한테 뭔가 상당히 이로운게 된다 그러면은 음. 좋겠다 그래서 제 사명감을 가지고 아 재밌게 또 공부도 하면서 하고 아. 있습니다 제가. 아. 끊임없이 새로운 사입처를 계속 개발 하시기도 하겠네요 네. 너무 소비자 가격 비싸거나 그러면 또 안되기 때문에 그렇죠. 적정 가격에 맞는 제품들과 음. 또 거기에 맞는 좋은 제품으로 계속 모색하겠어요 그렇죠. 예. 지금 한 10평 정도인데 야 여기 이 정도 가게가 보증금 월세만 하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보증금 2-3천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? 네한 예? 2천만 원 하고. 아, 월세도 한 200만 원 정도 되나요? 아, 여기는 그래도 100만 원 정도 아 그렇군요 거. 야 그럼 100만 원월 임차료 내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운영 하신다고 네. 예, 예. 아 그니까 러 부부가 같이 로테이션으로 사실은 이런 가게가 첫째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 건강이라는 테마가 이게 뭐 없어지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긴 하는데 문제는 야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또 이런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고객을 먼저 확보해야겠다 음... 이게 맞는 것 같아 요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고 맞아. 차근차근히 맞춰서 가면 은 음...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내몸 날다라는 매장 컨셉을 가지고 그냥 홈쇼핑에서 누구나 봤던 이런 상품을 도매상에서 가져다가 저렴하게 팔수 있는 건 팔고 식품류 그다음에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류에서 오는 것을 직접 판매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고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끊임없이 하시면서 89세까지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건강하고 생활을 유지할 때까지 뭐 계속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아, 같아요. 아, 그렇군. 좀 대단히 아파트 단지 큰 상가.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단지 여기 와야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최대한 좀 많이 갖출 필요도 있겠다. 네. 영업신고증이 있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이 있네요 네 요거 어. 제조하는 거아 제조하는 거내몸 날다 에 오니까 저절로 건강해지는 듯한 이거 하나 구매해 어, 갈게요 네. 인생의 즐거움도 펄펄 날수 있는 좀 그런 즐거운 가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